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은평구에서 시의원으로 열심히 활약 중인 이병도 시의원님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어, 저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당선돼서 전반기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리부드리겠습니다이 네, 네. 의원님은 은평 구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은평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은평에서 자랐다고 볼수 있고요. 또 은평에서 사랑하는 사람 을 만나서 어, 가정을 이루게 됐고, 또 지금 이제 세살된딸 어, 아이를 두는 아빠로서 은평에서 자라고, 은평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은평에서 쭉 살아갈 어, 그런 사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역점을 뒀고 뭔가 은평에 변화를 줬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지방원도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평을 그러니까 위해서 또 서울시에서 좀 다양한 좀 조례를 받았던 것들이 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어린 아이를 둔 아빠도 보니까 온말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조례, 이제 어떤 초등돌봄 또 유아돌봄 이런 것들이 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랬던 게좀 마음에 남고요. 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뭐 정치하게 를된 이유랑 좀 연관되는데, 좀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또좀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그런 입법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이라던가 처계성 같은 것도 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뭐 그런 것들을 위한 활동도 했었고요 또뭐 장애인이나 또 아동들 어, 이런 대상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제도들을 위해서 좀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떤 데좀 역점을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 이번에 선거의 슬로건은 이제 모두가 누구나 사기 좋은 은평이거든요 은평이라고 음. 그 하는 곳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이 굉장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 변화와 발전이 또 어떤 사람들 소외시키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그 혜택이라고 하는 게 변화발전 혜택이 일부에게만 가고 또 누구에게는 또 소외되고 이런 변화발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음. 이런 변화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될수 있는 변화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선이 되면 다시 한번또 보건복지위원회 좀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좀 탄력적이고 가장 이제 좀그 요건이 완화된 게 긴급 복지 제도인데 좀 음평형 긴급복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음. 어려운 사람에게는 제한조건 없이 음. 긴급하게 좀 돌봄이 될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한층 음평에 좀 사회안전망이 좀 튼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음평에 많은 변화 와 발전 같은 것도 예정돼 있는데, 뭐녹번천이던가또신사고개역또 수생역생활개발, 또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원주민이라던가, 또 세입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발전 변화.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영평이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민원인 분들 만나뵈면은 갑자기 생활환경이 어려워지셔서 네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마땅한 제도나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어,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주시면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그런 어, 보살핌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이제 우리 정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또지방원은 상대적으로 지 주민 밀착, 지약 밀착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국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들을 좀 하면 의미 있는 사회가,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회가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에 들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뭐, 주민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다짐이든 계획이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4년에 음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 받기 위해서 어 출마를 하게 된 이병도입니다. 어 저는 은평에서 성장 과정을 보냈고요. 또 은평에서 사랑하는 사람 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 또세살된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 가족과 저희 딸과 저희 아내와 함께 은평을 살아갈 사람이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은평을 사랑하고 또 은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민과 아,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병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구한분 오실까요? 이병도 화이팅, 은평국민 화이팅.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병도 화이팅! 은평국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